빈 물에 눈물을 감추던 날 어루만지는 그 따스했던 손길이 깜깜한 밤 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저 별처럼 어두웠던 날 밝게 비추었죠 아름. 내 모습을 봐요 돌이켜 보면 참 많이 예쁜 모습 두성이었음을 그댄 내. 우리의 추억을 담아서 잊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던 꿈도 그대가 곁에 있었음에 난 웃을 수 있는 Do it 자리 약속해